이왕 이렇게 꾸덕한 김에 그린 요거트 AS 면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요즘 핏요자 핏 그린 요거트 ASMR 음! 누가 그린 요거트를 먹겠어 치즈 치즈는 깨끗 <놀람> 안녕하세요 에너지연입니다 네 지금 시각은 1월 7일 오후 9시 57분입니다. 지금 막 운동 갔다 와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쌩얼이에요. 쌩얼. 양해 부탁드려요. <웃음> 제가 운동 갔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야식을 먹고 왔는데 운동 갔다 온게 아깝잖아. 그래서 해변 야식은 못 먹겠고 간단히 요거트를 먹어 볼까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린 요거트에 엄청 빠졌거든요. 아시죠? 그린 요거트가 다른 플랭 요거트에 비해서 유산균도 많고 단백질 함량도 없고 탄수화물은 적고 당도 적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식으로 딱인것 같은데요. 어, 제가 평소에 그릭 요거트를 정말 많이 먹는데, 오늘 때마침 광고가 들어서 와이 제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야식을 먹어볼까 합니다. 음, 바로 요즘. 요즘의 플레인 그릭 요거트예요. 어, 제가 그릭 요거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 똥손이라는 거. 그래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제품을 사먹는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다른 타 제품들 되게 많이 먹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요 제품, 요즘 그릭 요거트가 엄청 뿌덕뿌덕하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야식을 즐겨볼까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함께 요즘 요즘 <웃음> 요즘의 플레이드린 요거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하얀색 통에 이 민트 민트색 컬러가 있어서 되게 상큼하고 여기 자세히 보시나요? 요거트가 되게 동글동글하게 어 이렇게 딱, <웃음> 딱 들어가 있어 한번 열어볼게요 오케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냄새 너무 좋다 음, 어, 이거 되게 뭔가 치즈 같은, 크림치즈 같은 느낌도 들고요. 요즘 플레인 그린 요거트는 100g당 105칼로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무려 6g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제가 여러 가지 그 그릭 요거트를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보통 이렇게 위에 유청이 분류된 그런 그릭 요거트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 진짜. 뭔가, 어 질감이. 여러분 이게 어,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 요즘 그린 요거트에는 1 0 0 g 당 4천억 마리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어, 매일매일 원재료와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돼 그리고 유통기한은 냉장을 보관하면 10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어내나 너무 신기해 오빠 출고 여러분 요거트가 너무너무 신기해 와 아, 너무 너무 <웃음> 뭔가 두근같기도 하고, 약간 치즈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 보시나요? 이 요즘에 그릭 요거트를 제가 먹기 좋게 그릇에 담아볼게요. 어? <웃음> 질감! 여러분 <웃음> 보시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와, 장난 아니에요. 꾸덕함이 미쳤어. 이것봐. 와, 장난 아니다. 어, 숟가락 더 갖고 와야 될것 같아. 이거 봐요. 푸는 거. 어, 힘 엄청 줘야 음. 돼. 와,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이것봐. 와, 어, 나 되게 감성껏 이쁘게 따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 어감성붙덕 부... 아니 나는 감성양 안어울려 <웃음> 와 이게 저 진짜 감성..감성 감성 그런 브이로그에 나온 것처럼 되게 예쁘게 장식해서 먹고 싶거든요 근데 꾸덕꾸덕하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치즈같은 느낌이 들어요 봐봐요 여러분 퍼서 안 떨어져 오 정말 꾸덕꾸덕해 어 이거 보니까 저는 과일이랑 같이 먹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뜨다 보니까 너무 치즈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빵을 붓고 있어요 빵에 발라먹으면 너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 전에 먼저 얘부터 한번 그냥 따로 먹어볼게. 한입 먹어볼게요 한입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질감 느끼실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 세상 꾸덕꾸덕하면. 어, 꾸덕꾸덕하 너무 좋아요. 제가 꾸덕꾸덕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 와. 그리고 마을스 먹어보니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산미가 좀 적은 것 같고요. 되게 고소해요, 되게 고소해요. 음. 음. 여기다가 딸기잼을 섞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아, 나 진짜 이쁘게 먹고 싶었는데. <웃음> 이거 봐요. 안 떨어져. <웃음> 대박, 대박. <웃음> 이거 딸기찜 넣은 요즘 그림 요거트거든요? 꾸덕꾸덕하다가 <웃음> 너무 좋다. 이 텍스쳐! 막 이렇게 꾸덕한 김에 그린 요거트 ASMR을 한번도전해봐야어요 요즘 하나는 식빵 토스트를 준비했고 하나는 요 팥이 들어있는 찹쌀 도넛을를 준비했거든요. 이 팥이랑 요거트랑도 되게 잘 어울 것 같아. 어뭐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진짜 잘 어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그 앙버터도 있으니까 요 이게 진짜 크림 시즈 약간 버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니까어 앙버터, 앙 그린 요거트, <웃음> 앙 그린 요거트 빵. 이렇게 음. 이 팥이 달달하고 그림고 이것도 고소해서 진짜 잘어울려 어, 진짜 크림치즈먹는거지 봐렇게 누가 이렇게 그린거 같지 모겠어 치즈 치즈도 예쁜. 해 진짜 질감이 와.. 장난아니야 음. 빵을 먹어도 맛있는데 전 그냥 이 그대로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너무 꼬덕꼬덕하고 상큼하고 신맛은 없어요 호소하고 음. 그리고 꾸덕꾸덕하니까 먹는 재미가 있어 음. 오늘은 제가 요즘 플랭 그린 요고트를 건강한 야식을 한번 즐겨봤는데요 우선은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쥬얼리 브랜드 있잖아요 그 브랜드가 생각나는 그런 민트색 상큼한 민트색이라서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진짜 제가 먹어본 그린 요고트 중에서 정말 정말 꾸덕꾸덕해요 제가 요즘에 진짜 그린 요고트 많이 먹거든요 밤마다 <웃음> 근데 저 이렇게 꾸덕꾸덕한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와 최고 최고 꾸덕함은 그리고 또 음, 이게 유청이 분리되지 않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제품도 많이 먹어봤는데, 유청이 분리된 걸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열었을 때부터. 근데 얘는 꾸덕꾸덕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어? 이 요즘에 기술력. 이거 만드는데 120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 기술력 때문에 그런지, 유청이 분리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진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산미가 적고, 약간 고소한 맛이 났어요. 어, 그래서, 진짜, 어, 너무 만족해. 어, 이, 와, 최고인데? 저처럼 꾸덕꾸덕한 거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은, 와, 그릭 요거트가 이렇게 꾸덕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음, 그릭 요거트 드실 때는 요것도 한번 꾸덕꾸덕한 이 요즘 그릭 요거트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입출고 관리를 한다니까 재료나 원재료 같은 거 출고할 때도 그렇고, 매일 들어오는 재료랑 이런 거 관리를 한다니까 더욱더 안심이 되고, 어,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빵이랑 먹는 것도 맛있었고 과일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제품, 요 그린 요거트만 그냥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 질감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거랑 같이 이, 들어온 것보다 요 꾸덕꾸덕한 질감을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느끼고 싶어 어. 그럼 오늘도 제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녕! 안녕!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먹어야지!